추진기 하나 부족한 거 여기다 꼽고 라 레이더 피~~~ 우야. 우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 저번에 챕터 1 이집트풍 머시기깽이 그것만 했었죠? 이번에는 이어서 우주 표류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챕터가 긴급각성이네요 오 우주선이 약간 박살난 그런 느낌인가봐요 시작부터 분위기가 싸하군요오 뭐야? 오 아이템들이 공중에 떠있어 와 방탈줄 카페 갔는데 이렇게 떠, 떠, 있으면 개쩔겠다 무중력 체험도 하고 엄청 비싸겠죠, 유지비가? 이게 뭐지? 오 화분 떠다녀요? 어떻게 해야되지? 어 펼쳐볼까? 와우, u c k 버려 야, 나 아령도 든다 흐, 쳐, 흐, 쳐 미 어어, 방석들도 다 뜬다 큰일났다 뭐야 얘는 내, 내려와 뭐부터 건드려야 돼아왜다 영어야 쓰레기통 어딨어, 이게 쓰레기통이구나 아, 영도 버리고 일단은 정리를 하는게 제일 좋겠죠 어, 여기에 뭐가 있어 해야 될것 같은데. 다 잠겨 있는데요. 뭘할수 있지 내가? 어 비상 활성화 프로토콜 전기 기호가 표시된 비상칸을 사용하세요. 전전 전, 전기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냐고? 오오! 어? 야 토큰이 땅온 편을 진행해 버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컵 아, 이거 아, 아 뭐야? 대놓고 있었는데 이거... 아, 이게 이거구나. 오케이, 열었죠. 이제 어떻게 해요? 기상 전원 시스템 돌려 돌려 돌림판, 오케이, 하노. No. 안 되네. 책을 읽어보자. 책. D 하위 시스템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D E F 중력 손실 F의 하위 시스템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F를 한 상태에서 A B C를 연결해야 되나봐. F F 이거다. 됐어? 오. 할렐루야 이건 뭐다냐 젠7 깨진 유리 조각 너무 좋구요 이건 뭐죠? 트로피 제거져 어? 이게 뭐지? 나사 어? 토큰 토큰이 화분 뒤에 있었네요 대박 나사 다 챙겨 일단 야 이거 뒤집으면은 토큰있다? 미안 나사 일단 다 챙기고 이, 이, 이 방석도 보면은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토큰이 쓸수 있어 진짜로 진심 토큰을 찾기 전에 일단 방탈출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합치세요. 토큰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뒤집게인가? 어? 배터리가 있네? 왠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어! 토큰! Oh, yes, baby. 헤드셋. 귀쪽 안에 이제 토큰 들어있다고. 없네. 어, 이거 되게 비싸 보인다. 내가 가져가야지. 귀엽. 오 이제 다른 것들을 열수 있군요. 도구, <웃음> 드라이버 해마 해마 다 챙겨 다 챙겨 일단 도구함 옷옷도 펼칠 수와야 이런 곳에 토큰이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어? 토큰이랑 옷을 같이 개놨네 미쳤어요 옷 집어 넣고 망.. 이게 드라이버구나 뭔가 했더니 다른 것도 다 열어봅시다 어 트로피가 여러개 있는걸로 봐서는 확실히 필요한건가 본데요 일단 가지고 있읍시다 아또 옷이 있네 이게 또 이게 궁금해지게 어? 한번 토큰이 끼어 있으니까 옷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죠 또 뭐야 이건 또 이게 뭐야 하모니카야? 어? 진짜 하모니카네? 이게 왜 있는거지? 안경이랑 펜 더 없나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어휴, 야, 야, 시간이 없어. 탈출부터 빨리 하자. 배터리가, 어어어어어어려집어 나. 어어, 어어. 어어. 뒤로 돌려. 집안 놔! 싹 켜. 뭐야, 내가 널 살려줬는데 고작 하는 게 그거야? 토큰 내놔! 이건 또 뭐야. 비상 도어 잠금 해제 프로토콜 EDM 센서 오작동 작동 중단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A를 참조하세요. PC를 사용하여 작동 중단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객실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도어 아이콘을 다섯 번 누르면 프로토콜이 활성화됩니다. 뭐야 이거. 총 4개를 눌러야 되나 봐요. 아, 야 아까 우주선 그거 7이었어. 어. 그죠? 그리고 이게 별이고 강아지 이름이 오딘이야. 그리고 어? 아 열렸네? 대박 사건. 스타게이저 대원님께 라는거죠? 여기에서 이걸 다섯번 누르면 된다고? 뭐야 이거? 아 토큰이 끼어있어요? 그래, 이런 쓸데없는 기능이 괜히 쓸리가 없지. 불을 끈다. 헉, 그럼 여기에 토큰이, 껴있나? 아야, 시간 없다. 빨리 일단 다섯번을 누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상 프로토콜 활성화돼. 음! 여기에! 음! 여기다 넣어. 어! 어! 배터리! 배터리 세개 하나 녹슨거를 꽂아야되나? 그건 아닐텐데 일단 배터리를 세개를 찾아야되는데 이거를 빼면 빼고 이거 갖다 버리고 배터리 나머지 하나가 어디있을까요 이거 뒤집으면은 있나? 배터리 일단 청소한다 한다 청소 이것도 필요없는거잖아 이제 <웃음> 배터리를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녹슨거요? 녹슨거 안될텐데 일단 껴보자 그래 안되잖아 아니 이게 송곳 배터리.. 아니아니 아니. 드라이버 이런게 있는데 혹시 뜯을 수.. 아 13초 남았어 안돼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어 체험 끝나셨습니다 나오시고요 이런다구요 큰일났다 방탈출 카페 아돈 날리게 생겼어 안돼 뭐야 이게 미친건가? 어? 왜 조용하지? 헉,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요? 게임 오버되는 줄 알았는데? CCTV에 힌트 좀 달라고 하라고? 내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어. 아이, 배터리 하나가 어디있는 거야? 힌트 뭐지? 배터리가 여기에 하나 있다는데? 땅 쪽에? 뭔 소리지? 어 <웃음> 아, 아, 아, 서랍 좀잘세히볼 걸. 아, 나 이런 아이 코앞이었는데, 아, 진짜 속상하네. 오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어? 기분 나쁘게. 으, 야, 자,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세개 남았죠? 토큰. 자, 꼼꼼히 살펴봅시다 이. 우주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번에 이집트에서처럼 원근법을 무시하고 생성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탁자 밑에 없냐고요 아예 수그려서 보지를 못해요. 이게, 이게 최, 최소로 쭈그려 앉은거라 탁자 밑에 볼 수는 없습니다. 뒤집은 컵 자체가 비었냐고? 아이씨, 안타깝게도 비어있네요. 와, 나 이거 토큰인 줄 알았어, 옷걸이. 개설렸네 아니, 이세 개가 도대체 어디 숨어있는 거야, 이 조그마한 방에. 옷장 속도 다 봤어. 어! 와! 여기 하나 이 두개 남았네요 이걸 이따위로 숨겨놓네 캬. 와! 화! 쓰레기통 뒤에 있어! 와! 와나 현기증 나 하나 남았어요 아니 내가 여러개를 못찾았으면 그냥 이, 이 정도 봤으면 아 진짜 못찾겠다 그냥 넘어가자 이럴건데 하나 남으니까 니가 갈려 그냥 천장에 있을 확률? 천장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라커 손잡이를 못다냐고요? 헐야 와 손잡이에 끼어 있어. 와나이 게임 더이상 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 아 이게 시간 내로 못해가지고 트로피가 없네. 그냥 클리어 훈장만 주고 트로피를 안주네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시 해보자. 예 트로피 받았다. 헉, 이제 제한시간이 5분, 5분 정도밖에 주지 않... 10분이 더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벽 조각.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철근? 조각.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다 주워. 어? 손상된 키카드. 멀쩡해보이는데? 여기에 쓰레기통! 핫! 핫핫! 핫핫! 철근은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있고 가스 131563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손상된 퀵카드 아아! 나 데미지 입었어! 아 방탈출 카페 신고해야겠다 이거 위험하네 어. Nope. 어? 전기가 들어와 있을 때는 꽂을 수 있는데, 전기가 내려가 있으면 꽂을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커넥터 핀. 오, yes, b a 다 챙겨, 세 개. 자, 이제 이거를, 내리고, 꽂고 올려주고, 이건 뭐지? 드론? 에이? 여기 뭐 하나가 빠졌는데? 스포트라이트 레이저 로테이션 어! 야나 방금 뭐 이상한거 봤어! 엉덩이! 엉덩이! 금속합성기 명령 뭐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지고 있읍시다. 초진기뭐 어쩌라고? 패널 제거 도구. 이건 뭐야? 줄자가 있네. 원뿔. 금속 삽입 금속이 아니라 카드 아닐까? 안되네 이걸 여기에 못넣나? 전원이 꺼져있어요 여기에다가 꽂아볼까? 여전히 전원이 작동하지 않아요? 어! 카드 프로그래머 카드 판독기, 손상됨, 0, 1, 1? 이게 뭐지? 아, 베이스볼 게임 같은 건가 봐. 첫 번째 것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이 있는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0, 1, 1이니까 이건 두 개고, 이, 이 가로줄에는 1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0, 1,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1 0 1 0 1 0 1 0 1그 다음에 0 1 0 1 0 1 1 1 0 아니면은 0 1 오케이 훌륭해 뭔가 풀었어 그럼 이제 뭐해 풀었잖아 풀었잖아 뭐 에엠 맘맘 토큰이 여기 껴있네? 미친? 자 이제 카드는 버려도 될것 같아요 이 파란색 카드들은 단서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 어? 토큰 아니야 저거? 바다 불꽃 튀는 곳에다가 이걸 써보자고요 오우 날아오르는데요, 아이템이. 이거 문손잡이 아니냐고요 어? 여기에다가 쓰는건가? 입력 터미널. 어, 뭐야? 그냥 떨어지는거였네. 일단 줍고. 어, 잠갔어. 아 뭐지 진짜? 어! 아이 패널 여기에다 꼽는건가봐 하자 불꽃 튀는 곳에다가 이걸 써보자고요 어! 나 봐버렸어 너 일로와 내 거. 아 이게 합선이 돼 있었네 그래서 전력이 안통아이 개새끼 올리면 전력이? 어? 아 뭐야 여기도 있었네? 아! 여기도 있었네? 맞네 이제 슬슬 빡치죠? 열어보죠? 여기에서 스파크 튀죠? 어 이걸 빼죠? 이걸 여기다 꽂으면 큰일나겠죠 내리죠 꼽죠 올리죠 작동 됐죠 금속 없음 금속 금속 금속이 뭔데 금속 합성기는 고철을 작동하는 예술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복제기입니다 순금속 99%여야하고 팔송 장치 입구에 들어갈만큼 작아야합니다 근데 금속 근데 아까 쓰레기통에 넣은건가? 벽조각, 유리조각 금속조각! 에? 금속 삽입 오 어, 들어갔다 이것도 늘 금속 사업입, 2kg. 이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원뿔, 추진기. 이게 뭐지? 와, 뭐, 뭐 하시는. 세계의 명령어 슬롯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이걸 설정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추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반대로 해야 되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한 줄밖에 입력이 안 되지 않아? 나, 다음 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음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이거가 한 패턴이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가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면은 뭐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됐다 오 예스 가이발! 우이야아 추진기! 하나 부족한거 이거다 꼽고 그 다음에 금속 아직 하나 더 있거든? 이제 원뿔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개 하고 하나 하고 오, 개하베이걸 oh yes, 이제 엉덕, 엉덩이에다 끼우는거냐 앞쪽에다 끼우는 거야. 앞쪽에다 쥐는 야 오, 베베 What the hell?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레이더> 라라라. 돌려 아저씨 돌리라구요 야 이거 그냥 나가면 되는건가? 야야 진정해 이게 불키는거구나 로테이션 아 로테이션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수가 있구나 오케이 여기서도 레이저 필 <놀람> 자, 스톱, 스톱. 그럼 이거 열면? 어! 안에 토큰 있다, 야. 이럴 줄 알았지. 어, 그럼, 그럼. 내가 이걸 못 찾을 리가 없잖아? 우매한 것. 근데 지문, 이거 뭐, 어떡해. 다 끝난 거 아니야? 이 아니, 시간은 다 지났네, 또. 아니, 되게 어려워, 이번 챕터가. 레이저, 이분, 가면 데미지 있냐고요? 아아악! 누가 누가 시험해보라 했어 고맙다 호기심을 해결해줘서 키 카드요 아아아 아아 아니 지문으로 써 있어놓고 왜키 카드 꼽으래? <목소리> 오케이 그늘 <목소리> 찾으러 가보실까? 토큰이 무려 4개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망했어요, 지금. 엄청 비상사태거든요, 이거. 아까 물건 만들어서 나온 곳에 토큰이 있다고? 오오오, 이거 어떻게 해봤어? 대박, 대박. 너무 잘났고. 방금 뭔가 어? 방금 방금 톱니 표시가 뭐지? 아이 뚜껑이셨군요 제기랄 어? 찾았다 와 파이프 뒤에 와 진짜 간사하다 제작진 이거 만나면 하이파이브 한번 두드려 패줘야 돼. 오 여기 밑에도 있고 하나 남았네요. 이런 거 패널 다 뒤집어 볼까? 패널 아까 있었어가지고 패널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긴 한데 레이저 쏘는 상태에서 벽 조각을 갖다 대보자고. 레이저 힙 왔다. 데뷔 왜안 녹노? 아까 이거보다 큰거잘 녹였잖아. 왜안 녹아? 구매한 것 해, 이건 방탄 금속이야. 이게 전작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이 안에? 철근을 여기에다, 어?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거네! 이, 이게 무슨 단서 같은데, 2보다 같거나 작다거든요? 아, 야, 원뿔에서 2보다 낮은 숫자로 조합을 못하는데? 집자들 총 합이 9가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 뭐야? 다시 채우네 여기를? 결국 정답을 보고 왔다고? 잠깐만 고행씨 힌트 조금만 줘요 이거 여러 번 왔다갔다 해서 푸는 거 맞아요? 10을 넘겨야 되는 거 맞아? 아 그게 맞아? 그렇구나 그게 맞나봐 그거네 두두 두 번째 바퀴때 이게 만들어져야 되나봐요 아두 바퀴를 끝까지 다안 돌려도 되겠다 맞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거 딱 하면 에 레이테어. 아 너무 어렵다 그냥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좀알려줘라 고행씨 나 여기 진짜 모르겠다 1번, 3번이 전박이 상태고 1번이 5고 2번이 8이고 3번이 0이라고요? 에? 이게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왜 답이야? 토큰이 나온 건 알았어. 이렇게 풀어야 토큰이 나오는 거야. 지금 확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두 개만 써서, 하나를 아예 안 쓰고 두 개만 써서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뜻이구나? 아,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너무 억지였다. 진짜. 아니 애초에 여기 숫자를 다루는 퍼즐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거를 조종하는건줄 알지 이거의 개수를 말하는거라고는 절대 유추가 안되죠 근데 푼 사람이 있으니까 또 절대 안되는거는 아닌것 같고 아 이건 진, 그냥 진짜 너무 억지다 어쨌든 뭐 알았으니까 뭐야 트로피 얻어야돼 다시해야됨 아... 벌써 막막해 아니 이번 챕터가 너무 어려워요 나 뭐야 이거 뭐지? 플레이스먼트 락 한글화를 하려면 똑바로 해!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이거? 징크 요, 음료수 플라스크 손세정제 거의 뭐 세제 뿌려지듯이 나오는데요. 알루미늄, 소디움 하이드록시드, 소디움. 알루미네이트 뭔소리단가 함선기록 저장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선에 있는 모든 알루미늄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알루민산 나트륨을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산음료캔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폐기물 이거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자가 복제 인공 유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규소 산소 수소 어 야 저기도 가야 되나 봐. 오 도구. 그야 무슨 도구? <웃음> 알려줘 사용처를 말뚝. 설명이 도구면 어떻게 플래시라이트야 이거? 재료슬롯. 여기다가 더 여기다 꽂아. 무엇을 결합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만들고 싶습니까? 냉각수 감지된 헬륨 수준이 충분하지 않음 질소민 일루민산 나트륨 수준이 충분하지 않음 아 이게 뭐야 필요없어 토큰 아 뭐야 도넛 짜증나게 소듐 하이드록시드 이렇게 넣는 건가 봐. 호환되지 않는 요소, 아무거나 꼽아볼까? 호환되지 no. 않는 요소, 수산화나트륨 성공적으로 생성된 뭐이 있... 응? 이거 왜 애매하게 뜯겨져 있어요? 도구 이거 말고 도구 이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어떻게 뜯어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며 알루민산 나트륨으로 이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는데 만들어서 하이드로닉스랑 이거를 더하래요? 어딨어 있어? 있어? 아, 요거? 하이드로젠이요? 아, 이거는 이제 분리된 거 이렇게 합치면 요거랑 부산물이 요게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야? 로봇청소기 너 뭔데? 아, 이번 챕터는 진짜 개고통이네. 비밀번호가 있네요, 여기?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게 뭐지? 수소, 산소, 수소? 그거 아까 어디서 봤지? 바로 뒤? 주기율표? 아니 아니, 내가 아까 어떤 문서를 봐서 산소, 교소, 수소가 나온다. 모 식갱이 그걸 읽었어. 이, 이건가? 여기 있다. 아, s i o h 14. 8 1인데? 14? 뭐야 이게 이거? 모형의 개수 이렇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러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흰색의 개수를 각각 잡아가지고 입력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 일단 빨간색은 2 아니면 3이고요 파란색도 2 아니면 3이네요 흰색이 3 아니면 4고 6개 조합을 토대로 해보자 야! 맞았어!!! 야! 이게 뭔데? 소형 발염장치 어? 이거 너 나와봐 여기에다 가 이거 꼽아 no. 아닌가? 어? 불 나오는디? 어, 어, 디에다가 지져야 되냐, 이걸? 불꺼 가스 아까워 자, 일단 이 재수없는 원자 기호는 갖다 버리고요 로봇청소기도 버리고요 아, 이건 또 뭐야. 에? 뭐야, 이게? 아, 오케이. 자, 90. th. 그죠? 그니까, 이게 무슨,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o 와 n2. 화기호를 합쳐서 영어로 원이 나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TH니까 75를 찾아 봅시다 3네요 3 3 t h r 이니까 제가 어, 정확히는 2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3예요 1 3 2S E S, L, X, X를 어떻게 읽어야되냐? 6군 아, 2를 하나 더 쓰는게 아니라 이어서네! 쫙 이어서! E S, L, X에서 앞부분에 2가 앞에 3에 부족한 2네요. 그니까 1, 3, 6이네. 그래서 1, 3, 6을 입력해봅시다. 1, 3, 6 어! 뭐야! 로봇 청소기 쓰레기가 아니었네. 여기다가 두고 청소시켜보자. 오,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뒤로 캐밀 어, 뭐야? 무서워. 야 아무것도 안가지고있는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같은게 뭐냐면 야! 이거 상하좌우 다할수있다며왜 이거 상하밖에 안돼 좌우는 이거고 미치 일단 로봇청소기를 조종해야되는데 아 이걸로 로봇청소기를 조종해야돼서 그렇구나 이게 로테이션이고 이렇게 가야 되네. 어, 여기 토큰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냐고! 아, 불로 지져? 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진짜 지지는 거 맞아? 뭔가 반응이 있는데? 와.. 진심? 진짜네 자.. 아 의자좀 꺼잡아 좀!! 꺼져봐, 좀. <웃음> 그 게임이 안풀리니까 화내 <웃음> 자 로봇 아, 그냥 방향키로 조절하게 해줘 오! 이거 눌려져? 안 눌려져? 내가 눌러야 돼여기있다 오, oh, yes, 베 a b 여기에서 이거를 툭 치면은 아마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간다. 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설마! 지저 손이 다 오케이! 로봇청소기 니가 해냈구나! 뭐야 이건 저거 안닿냐? 아저방 건너편에도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토큰 같은게? 토큰 몇개 찾았냐? 두개밖에 못찾았네? 차 됐다 이거 일단 다 먹었거든요. 이거 종류를 보자구요 니트로젠.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일단 꽂아보자. 꽃안 되네. 다 니트로젠인데? 그럼 이 니트로젠과 이것들은 뭐야? 이 니트로젠과 소디움 알루미네이트를 섞어서 냉각수 헬륨? 크리스털크리스털은또 만들어지네?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놀람> 하제 정신 나가겠다.. 이거 왜안 합쳐져? 다른 곳에서 채워넣어야된다고? 아 아아 아아아아 아렇게 아니 첫 번째 챕터는 정말 즐겁게 플레이했거든. e o r 이따구로 게임을 만들어 놨지? 2000 years later. 된거 아니야? 됐잖아. 겹치면 안 되는 건가? 어, 됐어. 됐어. 됐어. 겹치면 안 되네. 크리스탈. 이걸 이제 아래쪽에다 꽂아야겠죠? 위쪽에다 꽂아야 되나? 자! 냉각수, 헬륨을 찾아야 되는데? 헬리움, 이라고 써있네요. 냉각수. 야아아아아아아아! 이 짓을 또 해야 되네! 와, 나 초, 나짜 멋있어, 진짜. 와. 난 천재가 아닐까? 와, 나 이거는 진짜 자폭 좀 해줘야 되겠다. 진짜, 와. 와. 와. 나 이거 트로피 안 딸래. 아, 이거 난이도가 진짜 너무 높.. 올? 진 난이도가 너무 높아. 아, 이 이때까지 했던 방탈출이랑 난이도가 너무 달라요. 난 <웃음> 진짜 입을 움직일 틈이 없어. 말을 못해, 말을.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기분좋게 했는데, 와, 이거 가면 갈수록 말이 안 나오네. 건너편 방쪽에서 토큰을 봤다고요? 어디? 앉아서 오른쪽 여기? 어? 와아니 어떻게 봤어요 님들? 진짜 미쳤다. 와. 나 저거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영영 못 찾고 이거 지금 컴퓨터 부수고 나갔습니다. 진짜. 토큰만 후다닥 찾고 이 스테이지를 빨리 떠나고 싶어 이 지옥의 스테이지. 으아! 손 세정제 나 마음껏 써주마! 개같은 곳손 세정제 밑에 토큰이 있다고요? 에어 와... 오 어, 찾았노! 세상 만물을 다 내다볼 수 있다는 천리안이 여기 장작들한테 있었네 저리 가 버저 의자 위쪽 환풍구 토치로 열수 있냐고요? 아, 진심? 진심? 헐! 아, 소름 돋았어! 어, 그럼 이쪽도? 근데 이걸 왜뗄수 있는 거지? 토큰이 없는데? 의자 밑에 토큰 있지 않았냐고요? 어, 뭐야, 여기 엉덩이 쪽에 있었네? 아, 나 이쪽만 보고 있었거든. 와... 꺼져. 이 게임 꺼져. <웃음> 난 너무 무서워. <웃음> 왜뗄수 있는 거지? 반풍구 뚜껑에 있었어? 이건 아닌 듯하고. 헐. 와, 진짜 징그럽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어? 찾았다 오우 예스 베벨 아 탈출... 아 트로피 따위... 어찌 않을 것이야 재수없게 춤추지마 짜증나 에 아이 두렵다 이제... 난이도가 어떨지 슈트 장착 압력 부정화 퓨즈를 뺄수 있다는 건 다른 곳에 쓸수 있다는 얘기겠지 서비스 패널 바로 꽂죠? 잠깐만 이게 왜 25라고 적혀있냐? 뭔가 다른 게 있나? 15 15 안전밧줄 아우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 전기점검장치 목록 스모어 바비큐 숟가락으로 나사풀기 문을 열어 환기하기를 하지 말래요 나중에 해보라는 건가 안전 프로토콜 사용 이거 왜 확대할 수 있는 거지? 가스병 꺼져, 꺼져. 꺼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인정했어? 됐어. 20. 20. 도구, 가방. 오케이, 다 따로 챙기고. 이제 이 도구, 가방은 쓸모가 없으니 갖다 버리고. 닫고. 수동작동 중단. 온도. 센서에 연결할 수 없음. 압력 너무 낮음. 전기전권 장치 목록. 퓨즈 값. 와, 이거 일일이 다 보면서 해야 돼? 토큰 찾았다. 자, 그래. 뭐, 하나씩 해보자. 산소 센서. 15. 온도 센서. 15. 냉각수 센서 그런거 없어 이건 다 됐어 갔다. 퓨즈 2H EH 25 아까 꽂아있던거 그대로 다시 꽂으면 되겠구만 출구 해체 퓨즈 정확 비밀번호가 입력해야되는게 두개가 있네 이건 뭘까요? 가위인가? 이건 뭘까요? 칼인가? 맥가위버 칼인가? 이건 드라이버고 이건 망치네? 깨! 이게 깨지게 생겼네 어 토큰 안전규칙. 어, 뭐야. 헬멧. 가업실에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을 안 됩니다. 것은 5랑 6이 찢어져 있네요. 작업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라도 시도하지 마십시오.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드라이버로 못다냐고? 어 토큰이다 <웃음> 도구를 갖다 대 보자고요 안돼 안전 프로토콜에다가 여기에다가 도구를 대 보자고요 안돼. 왜? 에? 토큰을 찾았다고? 어디? 어그 모든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게 너무 지칩니다. 그냥 힌트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떠 있는 것의 첫 번째 숫자 표준 작동 온도 마지막 10진수 내가 떠 있는 것의 두 번째 숫자 표준 작동 온도 첫 번째 10진수 어? 여기 써 있어 28 스타 게이저 28 2 8 2땡 8땡이거든요? 표준 작동 온도가 19.53인가봐 마지막 10진수? 4? 1? 2481 해보자 틀렸군? 그럼 2189인가? 십진법이니까 소주점 이하의 숫자는 아닐 것 같고 2981아2189 2981인데? 안되는데? 아 우주 밖으로 나갈거야! 아돈 환불 안해줘도 되니까 여기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힌트를 안쓰나? 힌트좀 써보자 그래 여기에선 좀 써도돼 아 이건 봤던거잖아 아 번역이 1 0진수가 아니라 소수점 뒤에 짜리수라고요? 아5 4에요 그러면? 그럼 4,5? 2,4,8,5야? 아 야! 아니 이건! 번역이 이러니까, 이러니까 못풀지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니 이걸 왜 쉽진수라고 번역을 했어 아니 다른건 한그라 다 잘해놓고 어어 어. 쓰레기통에 있는거 필요한거였어 어 아니네? <웃음> 어. 일단 헬멧 어. 그 다음에 안전줄 아, 다리 쪽이구나. 어, 가운데 뭐야? 아이언맨 그핵용자로 코어 막 이거 꼽아야 되나? 이제 이게 여기 있겠지. 어, 이제 여 또, 또둘러보자 에? 이거? 이걸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린지 난 1도 못 알아듣겠거든. 이게 어떻게 힌트야? 아, 안전수칙으로 푸는 거구나. 스모어 바비큐가 불 지르면 안 된다. 3이네.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손가락으로 나사 풀기.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가 8이에요, 8. 4. 맞지? 384. 오, 예스, 베이베! 전원 공급 부족. 아니 도구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쓰지도 않으면서 뭐야 이거? 송곳이 여기 있었네. 오 엉덩이. 우야. 왜 팔이냐고요? 아니 님들 봐봐요 여기잖아요. 어? 아, 이게 글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아, 야, 야 이거 진짜 번역 미쳤다 아, 나 이게 위치상으로 그냥 8이니까 그래서 8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7이 이어져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와... 진짜 똥겜 근데 도구를 얻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죠? 어어 어. 어! 어! 아! 어! 어! 우주복 90! 일단 이거 손상됐고 4 5 꺼져 이것도 빼 이것도 빼20 30 택도 없는데? 70 20 하나 더 필요한데? 20좀 주실래요? 25. 15. 이렇게 하면 몇이야? 95잖아. 이걸 빼고 15를 꼽으면. 어, 됐다. 오, 입었어, 입었어. 오, 아래쪽에 토큰도 있어. 이제 다시 다 빼.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꼽아. 15짜리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25를 꼽아요. 어, 어디가, 이씨! 들어가! 압력이 부정화. 압력. 압력 어이 맞춰. 여기있다. 이제 모셔. 아 물결표가 A 플러스.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여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구만. 알았어 알았어. e 이지 다 됐어? 압력 다 맞췄어? 당겨 탈출! 뭐야! 야 헬멧만 쓰고 있으면 어떡해! 그그 그 멋진 멋들어진 슈트 어디가고 아이 똥개이네 이거 어? 아 이거 또 찾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다 그게선 아까 바닥에서 하나 먹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을 것 같지는 않구요 의자 사이 한번 보자고? 오 있을 것같아 이거 <웃음> 없나? 아씨 그럴듯해 보였는데 아이 헬멧 때문에 안 보여!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게임을 게임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야! 저거 아니야 아니네? 깜짝 놀랐네? 이거 봐 나도 막 환각이 보인다니까? 캐빈넷 밑에요? 뭐 어디? 어! 헐! 헐! 헐~~~~~ 마지막 하나 아니 왜 항상 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못봤지? 우주에 있는거 아니냐고? 이 바깥에? 이 바깥에는 누를 수가 없어 아 우주 여기? 어 그럴듯 아, 이 헬멧 때문에 뿌얘가지고 안 보여. 헬멧 못 벗냐고요? 야 벗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벗어 던졌다 진짜. 헬멧 발로 밟고 싶다 진짜. 아 마지막 하나가 어디 있는 거야? 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어디냐고? <놀람> 어차피 이번에 번역 틀린 걸로 지금 이 게임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이때까지 엄청 재밌게 즐겼던 반면에 이게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난이도도 개떡이고 번역 때문에 이거 못 푸는거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을 모아야 할 가치를 못느끼겠어 아.. 제발.. 이거 혹시 위치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발 나좀 알려줘 쇼파초가 안 찾았으면 거기가 맞다고? 응? 네? 버그 걸렸나? 어? 뭐야? 아,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문 여는 거였네. 온도 전광판 밑쪽, 아! 아, 여기네. 아, 진짜 개같이 숨겨놨다, 진짜. 어. 에피소드 빨리 끝내고, 이 게임, 접으러 가자. 와 진짜 죽어버리겠네. 뭐야, 여기 왜 아무것도 없어. 지금 무중력 상태예요? 우와. 쩐다. 와 토큰 날라댕겨. 여기 있다. 기본 탱크 센서가 다운되었습니다. 탱크 상태를 수동으로 입력하세요. 2차 센서 측정감을 해치 제어장치에서 볼수 있습니다. 총연료중량 12톤. 아 이걸로 추측해야 되나봐요. 이.. IX의 값이 o 와 N의 합과 같고 5가 N에 이게 뭐 3이면 4정도 되나본데? 그러면 3,4,7인가? 해보자 아총 합이 12야? 미.. 미안 그러면 당연히 6일테고? 2..4? 어어! 홀리 마더 이게 뭐지? 선장을 위한 메모 이 중고 키패드 교체 실패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면 새 키패드로 교체하겠습니다 키패드는 여전히 오름차 순으로만 비밀 번호를 허용합니다 나 이제 이 번역도 못 믿겠는데 그 여기 시설 이왜 이렇게 꽂져 이게 우주선이야? 오오오오 토크 오, 잘렸는데. 오, 틀렸는데. 찾아야 되나? 아씨, 찍,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뭐야 오, 오! 이거야? 이거 맞나본데? 어? 토큰이다 나쁘게 나와. 응. 위에 A B C D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어? 이거 뜯어야 돼. 이게 뭐여? 휴지가 하나 없어! 잘 갖고 있으마 잠겨있다! 이게 지금 올바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잠금장치를 열어야 될것 같은데 어? 어? 이것도 똑같이 맞추면 되나? 어, 맞았네? 에? 디스플레이 실패라며? 왜, 왜 계속 실패로 뜨지? 이거 맞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아.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또 뭘까요? 오 예스 베이베? 이삼 이삼오 칠왜 안되는데? 열어 일단 퓨즈 얻었당 봐 퓨즈를 드래그 꽂는다 얻었다 기분이 좋다 이걸 꽂는다 여기에다가 삽입 예스 베이베? 그럼 이제 배터리 새거 오예 당겨 어오 헛. 어... 놔. 아, 이거 비밀번호 어떻게 맞췄냐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오름차순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드럽대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그냥 눌렀어요. 2, 3, 5, 7. 오메한 것들. 이걸 설명해줘야 알다니. 어?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되냐? 아, 왜안 돼? 언제까지 안 돼? 왜 영원히 안 돼? 그냥, 야, 하지마. 되지마. 어쩌라고, fuck you. 천장에 토큰이 거슬린다고? 어디 있는데? 아, 와우, 아니 저 어디에 봤어? <웃음> 희한하네. 벌써 토큰 절반 찾았네요. 이제 연료만 맞추면 되거든. 아니, 근데 무슨 미친 파이프가 다 깨져 있어? 어, 야, 야, 아, 토큰 내놔라, 토큰! 케 개야 너! 뭐야 이게 아, 어? 이게 뭐지? 일일 수... 1531이구나! 오! 오, 추가적인 파이프다요? 알았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오냐고 A14인건가? 아닌데? A14라고 했던게 A 아, 1,3! 1,4가 아니라 1,3 어,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거든요? 아니네? 뭘 좀. B04? 어! 어떻게? 어, 이건 하나밖에 연결이 안돼 있어서 B04가 맞네. 어? 어? 아, 그럼 해치를 C06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어! 열렸다. 일단 토큰부터 주섬 주섬주섬. Fuck y o m a m a mia. 안 깨진 파이프로 서로 이어보자고? 오케이. 여긴 파이프 두 개가 멀쩡하네? 여긴 중앙이 멀쩡하고 이렇게 아, 거참 조작감 일단 멀쩡한 파이프를 전부 다 잇지는 않고 그냥 해볼게요, 일단 아니, 애초에 이, 이 파이프들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건가? 그럼 너무 파이프가 모자라지 않나? 아니 봐봐 이거 파이프 깨졌잖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아이 배터리가 여기랑 여기로 가게끔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왜 디스플이 레 아직도 실패야? 이 같은 게임.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 으으으 o 이제 나집 가는 겨? 당기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이제 몸> <웃음> 두번째 서랍문 뒤쪽이요? 여기? 저 헬멧때문에 보일것도 안보여 이럴거면은 토큰을 만들질 말았어야지 오른쪽 서랍이요? 뭐야 이게 아, 이거네 동그란 특수 토큰인줄? 아니, 여전히 디스플레이 실패하라고 떠요, 이. 미친 게임. 다 고쳤는데. 어? 성취감 만 들게 말이야. 연료 말고 엔진 쪽. 그니까, 러 이거? 여, 여기? 여기서는 아직 발견 못했죠. 그죠 여기 뭐불모뭐 시기가 없어? 뭐가 없어? 없어? <목소리> 없어! 없잖아! 뭘 봐! 아까 있었다고? 어디? 왼쪽에 뭔가 보였다고? 어디? <목소리> 오! 여기 껴있다 야 와, 나 이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너무 수상해가지고? 와, 가까이 보니까 보이네. 우주 잔해에선 이미 하나 찾았고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우주를 하나, 한번 지긋이 바라봐보자. 설마 여기 붙어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거 아니죠 어 토큰 보인다 에? 어디에? 이거? 이거 쓰레기통 조종장 뒤쪽에 토큰이 있다고?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엄마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주 표류 챕터 끝이 났습니다. 이걸 끝까지 플레이해 보신 장작분들이 있다는데 경험상으로는 우주 표류 챕터가 가장 그지 같대요. 우주 표류는 좀 무리수가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고 이집트 미로만큼 에지우드 저택은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 챕터 2 우주 표류 편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